어우 씨. 어디 어, 어! 갔어? 어! <웃음> 형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들어와, 아직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 시간 많아. 진짜 개 많아요. 방송고있나요방금 어. 막혔어. 2초 전에. 2초 전에. 학생. 학생. 아, 이거 왜? <웃음> <시작해 웃음> 켰어요 학생, 네. 리 <웃음> 마저 안 떴어. 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시작들어 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빨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 스킨, 스킨, 스킨, 스킨, 스킨 스킨, 스킨 눈코 발판, 눈코 발판. 발판 그, 뭐? 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킨스어스킨스킨스킨스킨스스킨스킨스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하고 가면요 이제 앞뒤, 앞뒤로 움직이는 거 있거든 시작할게요 아 우리 개판이거든요 우리 아까가, 아까 아까 연습을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자기 자리로 가 빨리 자기 자리 알잖아 빨리 가 바로, 바로 가 바로 가아 맞다 맨 위로 좀안 된다 지맨 윗칸은 비워도 맨 윗칸만 비워도 아, 초코야, 바꿔서 들지 마, 바꿔서 들려 하지 마. 그쵸, 막 어, 위로, 나 나한테 줬어, <웃음> 애들은. 야, 씨앗, 고마워, 초코야. 어, 야, 씨앗을 신는 모습 고마워요. <웃음> 아, 초코야, 빨리 쓰면 하지. 손이 느리다. 초코야, 일단. 손이 보인다. 내동신유리 하나씩 만들어 놓은데. 아, 개끔찍해, 아, 진짜로. 뭐야, 오디오 끊긴다. 어? 오디오가 끊겨. 어메이징 이거 이거 이나 끝나고 오디거좀 설정할게요. 선생님거 이거 이가 끊긴다. 거이어 이거 야 끝났어. 뭐야? 내피 살아... 아, <웃음> 아, 이거, 나,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피규어 내거지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초코가 굽고 우령이 그거 에 뭔지, 뭔지 알지? 내가 시거야나 비켜 아니면 깨물어 드릴거야 어우 왜 안들어가 시아사시아님 저격 후 박제할게 아니야 형형 내가 할게 형 무서워 나, 나 공포증 있어 아 진짜 저 정신없어 진짜 쌤시아시아시아 시야새 씨앗, 씨앗. 필요해요 멋지 준호 oh, TMJ. 왜 자꾸 거기서 라잘 만든다들. 어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다아또 저희가 공장에서 1여년간 계속 일해 와 가지고 잠깐만, 이거 맨 마지막 거 넣지 말고, 우리 방전 좀 바꾸자, 그동안. 뭐? 그동안 방전 좀 바꿀게, 나. 포장이 오분에서 꺼내서 포장해. 씹는 거 내가 할게요. 굽는 거 초코가 해. 어 이상해 이거. 초코 이상한 거 주지 마. 너도 주지 마. 주면 욕한다. 몰아서 그거 넣어버려 그냥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3개 만들면 넣을게 아 2개 넣, 넣고 야쌤 씨앗 나르샤 나르샤 아쌤내 아, 그, 그럴 텐션이 아냐 아. 형형형너 그거 넣어버려 보따리 넣어버려 빨리 수정시켜야 돼 보따리 넣어버려 둘다외출건 이틀동안 압수 나르샤 <웃음> 하나 어 이거 왜, 왜 안떨어져 내 손에서 저거 내덩이 네 하고 나서 아나 이번에 나오는 두개 저것만 하면 돼요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두개 하나 둘셋 아니 쌤쌤 쌤. 아니야 그래 초코 잘했어 사랑해 주고 현지 초코가 아, 초코가 할 거야 시앗 주는 거 뭐야! 아, 아너개 공포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아, 꽃은 왜 이렇게 늦게 꽃에는 포장하고 넘겨주면 돼 일로 넘겨줘 오른쪽으로 오 진짜 이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난 <웃음> 고마워요 제발 나 혼자 위해 할게 나 혼자 위해 할게 다 내려가세요 초코랑 야쌤이 심은 샘아심으랜다 아, 그거 뭔지 알죠? 부샘 홀빵을 두개 됐다. 진짜 너무 일 잘하셔서... 아, 저도 알아요. 맞아요 거한 번에 두 개씩 모아서 넣어. 어, 뭐야? 나 이상한 거, 이상한 걸만들었어나두명 이상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 근데 저희 4인플로하는게목적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죽음의 그거예요. 혼돈과 죽음이라나? 했아이 You can understand i <웃음> 어, 나이스. w 라운드 이거 내가 왼쪽. a s it? How was it? 시야 심어야죠 심고서 어 아, 미쳤어 오? 그러면 안돼 굽는 거 초코가 해 초코시켜 향포장에 오른쪽에 피규어 있잖아 초코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홍매와 무시하면 안돼 초코 너 포장하지 마 사, 포장 3달아쑤 3달아쑤 아 진짜 나가줬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아, 준호 왜 이리 인기 많아? 짜증나게? 준호 밀림? 아, 누가 포장도 안한걸 이쪽에 넣었어. 왼쪽에 준호 다 심으면 돼요. 구워, 구워. 다 구워. 차님 신고합니다. 이거 내가 할게. 우리 뭐뭐 어, 뭐 했는지 어, 알지? 알죠? 어떻게 알죠? 하는지 알지? 아왜 손에도 안 떨어져? 빨리 하나 빼가서 나이스. 씹는 건 끝났어. 어 진짜 계산 너무 잘한다 나. 어씨 뺏겼어. 작은 내 방도 온기로 가득한 걸. <웃음> 넣을까 말까? <웃음> <웃음>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세 줄씩 나눠서 자기 쪽에 있는 거 심어. 네? 검정색 세 개, 자기 거 자기 쪽도 세 개. 근데 다시만 세 개씩. 자기 자기 처음에 골, 그 그것도, 그거 있던 색만 그거예요. 어씨 이상한 거 됐어. 아니야. 초코 그거 아니야. 진정해. 어씨 <목소리> 이상한 거 만들어 <목소리> 이 사람들. 아, 진짜 꼬였어. 아니 왜 이상한 거 만들어 얘네들. 유리 유리 네가 이상한 거 구웠잖아 초코야 난 봤어 나는, 나는 안지요, 나는 안지요. 야 저거 저거 쌍두 저거 다 냅둬 이상한데 냅둬 이상한데 이상한 거너 포장이 네. 빨리 포장해서 넣어버려 뭐, 그냥 편준범 구워야 되는데 됐다 구웠어 편준범 구웠어 어? <웃음>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핑크색 핑크색 저거 누가 누가 좀 해봐 핑크색 두 마리. 포장 포장 있는 포장 이으은 신고함 이번에 나오는 첫번째 거 내가 할게 뭐야 뭐야 그나세미줌범이 구워 내가, 나, 내가 나를 할게 네. 됐어 됐어 됐어 저 리필 좀이요 확인 두개만 두개만 두개만 두 개만. 예지, 예지 우리 형이 만들어 저거 저거 준영이 초코가 만들고 됐어, 분홍 완벽했다. 어우, 진짜, 너무 잘한다, 나. 어, 형, 물 멈췄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봐봐, 9라운드 개빡세 말했어. 봐봐, 아, 잠깐만, 피규어 4개씩 나오잖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첫 번째 거내 거, 두 번째 가야인이가세 번째 거 초코, 네 번째로 나오는 거 우리 형이 만들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아 안심고 있었어 이거 얼음 미끄러지는 거잘 계산해야 돼 그리고 심고 나서 빠지지 말고 심고 나서 필 때까지 기다려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와 어이 나 핑크 포장해버렸어 이번에 나오는 거아이니 케빈 아이니 이번에 나오는 거내 거. 동석이 내 거. 이어져 있는 걸까? 맛있다! <웃음> 어 핑크 피래핑크왼쪽위에요 핑크 핑크 마카롱, 핑크 섬사탕.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저거 만들게요. 검검 검, 그 이상하네 그 중이병. 미안해 나머릿 속에 중이병 막 생각이 안나 단어가. 테이블 적극 이용해야 돼. 테이블 적극 이용해야 돼. 이용할 거면 넌날 이용했어. 오, 누가 내거 동석이 가져갔어. 동석이 마, 만지면서 신고한다. 진짜 서련이, 내가 만들게 서련이 이 <웃음> 형, 이거 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 어디 필 때까지 확인. 저저 저, 서련이 만든. 아람이 만드는 중. <목소리> <목소리> 저거 누가 버렸어? <웃음> 저거 누가 버린 거야? 접접 <웃음> 시간은 흘러가고요. 찬님 화낼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시간 존나 많이 안 남았어. 이거 자기 고만 만들어서 그래. 아, 제발. 요 누가 동상이 좀 나오게 해 줘. 빨리. 그거 너무 안돼찍 거야. 화가나분노장 걸리는 거 같아. <웃음> 아 이상한 거 만들어서 쫓아우려. 아끝발 저맵 저기 맵 설명해 줄게. 나온 맵 자주 나오거든. 저게. 아, 저기가 아마 저기서 나오지. 어 어? 저기가 가나. 저기서가. 저기서 됐어 됐다. 됐다고 아 진짜 힘내야 돼선물님 안녕하세요 저 텐션 좋아서 그래 뭐야 리임메리임메리 께메 리 께메 너 나왔잖아 리게임메리게임메아 리게임해. 리게임해. 그때 동안 소통하자 아됐아 됐지 아아아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진짜 추억이야. 5이브 보시기. 옛날 방송이랑 오늘이랑 비교해보라고. 못만 아, 아 내가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조금 빨리 들어오고. 너저 아래쪽에 있어. 제일 아래야. 내 친구 창. 여러분 기억하세요. 납치 신고 국반 없이 윤리아 조금 빨리 오고. 쓰긴 알아서 골라줬네. 뭐야 형? 형 결과 결과 보고 있대 아직. 납치 신고 국반 없이 일일이. 나가졌어. 없이 일일이. 어? 어? 정확히는 한 판하고도 한판할수 있겠다. 두판할수 있겠다. 어.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대사가 담고 버려 염산, 염산을 묻자 문과가 말하는 녹는다랑 아니, 이과가 말하는 뭐니? 녹는다랑 달라.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녹는다. 이과가 말하는 녹는다는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웃음>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너일까 말까, 너일까 말까, 나, 나, 나, 나, 너, 나, 너, 너나거 야이닙.. 아, 네, 네, 네, 네, 야 양, 닙 야이닙.. 뭔지 야, 알지 뭔지 야, 알지 촉구 내려가 축구 내려가 그냥. 내놔 아니, 둘이 바뀐 거 같지 않아? 아, 그러게 그냥해 그냥해 안죽어 그리고 어디 설방으로꼭 들어가 이 맵에서는 무조건 설방으로 들어가면 이거하고 파랑색 주고 너들 왜 컨셉 겹치세요? 아.. 신고합니다 사칭으로 야. 신고합니다 난 당신을 믿었는데 안돼 내거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준님 안녕하세요 나 목소리 이상해 나준님? 나준님 안녕하세요 선물 넣은 사람이 나 목소리 이상하대 야 미쳐! 야 씨앗을 줘야지 나한테 <웃음> 아난내목쉬어가지고 뭐지?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 이상할 수도 있어 당신 생각은내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단 거에요 에? 그걸 갑자기요? 야얘얘 이게. 예, 예, 예. 야야 완전 무서야 더럽다 야형 <웃음> 이거 버려줘 버이야야나 <웃음> <웃음> 뭔가 왜 하나 남아둘지? 왜 그래? 기침 템일다꺼내 k 빨 빨리 내내주세 i t h i n k i n e e d o t s e i e not e r t s e o s u f o r t s t 내가 굽는다 어허. 예. 초코가 어제 보따리 쪽 가서 그거 해줘. 어. 모아뒀다가 그그 책상 양쪽에 있잖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어. 거기서 대기했다가 네번네개네 개째 네 개, 아니다 두개 모이면 한 번에 넣어줘. 팬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노잼 그 자체 노잼 그 자체 아니 진짜 재밌잖아 두개싸이면 해주세요 쌤두개싸이면충충 넣어버려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작죽는게왜 뭐했어 뭐했어 뭘 넣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좀더 바꾸면 되지 뭐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바꾸면 되지 뭐너도내 초코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고 이번, 이제부터 오는거 그냥 한 번에 내 z l e g 아서 넣어 이번에 오는 거 h a 시야 시야 b 시야. 그러니까 야 g a h u 꽃 b l e c 봐줘. n g chang, chang, chang, chang, chang, 리 h a n g chang, c 리와 n g chang, 넣어어 들고와 형 들고와서 아 들고와서 잠깐만 제가 한번더넣게요네 하나 아 마음에 든다 아,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요 아우. 저 심혈 때까지도 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제로 합시다 이거 내가 씨야 내가 씨야 내나 쌤이 굽는, 굽는 거아나나 나 구울게 어 뭐가 이상 아니다 맞아 고장하래. 내가 제대로 준거 맞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거야. 어 제대로 준거 맞아 형이 형이 저기 오른쪽 아래 가있어 다른 사람 공포심 유발하지 말고 가서 이기나 해형 그리고 맨맨맨 맨, 맨 윗줄에서 그거 받아 피규어 와왜 씨앗을 줘 피규어 맨 윗줄에서 받아 우리 형이 음. 어 그리고 초과 맨 윗줄에는 그거 놓지마 꽃맨 맨. 맨 윗줄은 피규어만 이번에내명이살할땐좀 네 달라 그렇다는데요. 넣을 수 있으면 바로 넣으면 돼어 잘못 넣었다 와 고마워요 감정 놓고 근데 걔네, 걔네 둘다쓸 일이 없어. 어떡해. 용기 빨리 거 도와줄게, 음. 야, 어떻게? 용규빨 리 해치우자. 해치는거 도와줄게. 나도동석이 검은 죠 아, 아 여기 검은 거잖아요선생님 네, 네. 어? 여기 노란색 있는데 유리 넣을 수 있잖아요, 생님 네, 네. 아, 신고합니다. 아니, 와, 와, 꽃다발 고마워요. 꽃다발 고마워요. 그냥 해, 그냥 해. 우리 정신이 없어. 지금 동석이, 내가, 내가 포장, 포장까지 해줄게. 이번에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동석이네. 노랭이, 하양이 초코야. 이래, 빨리 이래. 뭐야 <ankle Israeli tension> 뭐가 뭐가 이상한데? 노는랑 있잖아요, 현우님. 파랑 좋아해. 파랑 파랑이면 초코야 파랑이면 나중 나오나 나이스 됐구나. 아 제발요. 나이아 밤에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나 혼자 위할게요. 자리 알지 자기? 어보가능전 가능해요. 여쭤 보는 거면? 파랑 넣고, 얘 넣고 두 개씩 할게요. 저한 번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이상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나야내거나내 거야. 내 거야. 이나야내두개 모이면 내어야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거나내 거야. 내거내야내 거야. 내야내 거야. 야야 <웃음> 아 목이 상이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잠깐만 두개 다 기다려 기다려 아나 아직 밑에 넣지도 않았는데 선지랑 노래 부른다 헤이 hey. <웃음> 아 제발 <말> 비켜 <웃음> 그거 넣고 갈까? 그 가는 길에 그거 이거 가져가 피겨. 아, 왜 있다고는 나는. 파랑이 놓고. 집에 가보니 산다 할아버지 우리 집금고를털면 노래 부른다. 안 hey. 뭔가 뭐, 나 이상한 거 만든 거 같긴 한데 냅두자 그냥 됐어 음, 얘네만 하면 됨 얘네만 하면 됨 아닌가? 레베카 시건가? 기다리셈 빨리 구워요 선생님 내! 우리 늦었다고 아 이거 이거 구우면 돼! 하나 둘 셋! 거거든. 넷! 내 거지 아니네? 제 건데요? 딱딱해보니까 고이 아님? 아 고이라고요? 아 너무 오! 슬프다 저랑 이제 연을 끊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 쌤이 나한테 씨앗 주시고 어 그.. 어.. 아니아야 초코가 초코가 구워 네, 뭐? 아 일로 주면 돼요 와, 진짜 진짜 초코가, 초코가 초코가 구워 빨리 초코가 빨리 구워 내가 메리 슈점 할 때도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 딱딱 누는건 처음이에요 케빈 주세요 쌤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아래 아래있어 요아래 있어. 아래있어요? 이거 뭐지 뭐지? 하나 둘셋넷세고 다시, 다시 일로 올 거예요 세 개만 쓰는 거 아니라 여기여기 유삼이 요 위에꺼 여기, 여기. <웃음> 위에 여기. <웃음> 파형 두개 여기로 나 옆으로 옆으로 갈게요 <웃음> <웃음> 이렇게 쿨타임 몰려가려면 아그 피규어 손실이래 네. 선지 주세요, 내니 선지. 네.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신거합니다 허위사실 1% 포준범미준범미 일로줘요 그냥 아안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됐어 뭐 저거 저거 3개만 하면 돼 내가 마지막 거. 어내거 아니네 빨리 넣어 그냥 넣어버려 그냥 <웃음> 이렇게 선절강이란 선절강 안맞죠 여기 우리가 제일 잘하는거 그냥 어, 자, 배꼽 사라졌어요. 물어내세요. 어, 오페라 아세요? 선생님, 멋있, 멋있네요. 여기, 여기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굽는 거, 내가 할게. 굽는 거, 거, 내가 할게. 네, 굽는 거, 내가 할게요. 리필리필리필리필 리필, 리필, 리필. 굽는 거나 혼자 할게 굽는 거나 혼자 할게 제발 혼자 하고 싶어 리는 뭐해? 그..포장이랑 그런 거 포장이랑 오븐에서 꺼내기 <목소리> 야, 쌤 우리 리필 빨리 필요해요 <목소리> 리필이 시급해 <목소리> 아..야가 쉬고있어 오븐이 오, 오븐님 그러지 마세요 일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5분님 뭐..뭐가 뭐, 뭐 새로 생긴거지? 어, 이거하고 장미 그래, 뭐야 어떻게 되게된 건가? 나? 이상, 이상한 거한거 거 같아 이 사람들이 이사, 이상한 거 그거 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웃겨요? 이게 웃겨요? 지민씨 실망이야 지민씨 실망이네 어, 누가, 누가 저런 거구울래 내가 구웠어 사실 미안해 내 자식들 어, 이상한 거 구고 있는 거 같아 나 진짜 <웃음> She sees the future Welcome to your new park. 와 오빠 나 사파이어라고 이스곤 어... 그녀는 곤이다. <웃음> 아, 네, 9라운드. 잠사람 이거 시아 그 무지개 색깔하고 이거 리필 나하고 아이니가 할게. 색깔. 가능한... 나머지다 굽기만 해. 나머지 야, 다 초코하고 초코하고. 나, 나 초코하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나쌤, 다시 나쌤, 이거 뭐지? 미리 채워놔요. 두줄씩만 두 아, 진짜! 너무나 무없어빼 어? 빼는 n i n g Benning, b e n n 씩 n g 가 e 려 그냥 아니 한 e n n 다 내가 b e 할게요 n g 그거 n n i n g b e 하세요 n 그 리필 e n n 세 n g b e n n i 나도 해야겠다 확인 저.. 저 음망.. 을그 방울꽃 g t 하는 중 이렇게. 어 누가 내 방울꽃 위치를 m 쳤어 선생님 방울꽃이 방울꽃이.. 먹고 싶어요. 누가 준호 준호 같이 붙자 준호 그었고 방울꽃이랑.. 야! 민들레 필요해 민들레는 go 지 o 어 h e h o 초코야 초코가 o i This is the future. What 리 o you think?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Oh, I'm g 미래 보는 애 누구야? 신고한다, 진짜. 야, 야, 야, 미래 잘 봤다. 야, 점집 차리라고 해. 누군지 모르겠는데.